오늘은 남북공동선언 20주년이 되는 날입니다만 남북 평화의 길이 얼마나 좁고 어려운 길인가를 보여주는 날이기도 한것 같습니다. 북한은 결별이나 보복행동 같은 언행으로 남북관계를 벼랑 끝으로 몰고 가는 행위를 중단해야 하고 대화의 끈을 놓아서는 안될 것입니다. 우리나라 역시 대북전단 살포와 같은 북한을 도발하는 행위를 막는 등 화해와 협력을 위해 노력하고 남북관계의 자율성을 제고하는 등의 더 많은 성의와 노력을 보여야 할 것입니다. 20년 전 분단 이래 최초로 남북 정상이 만나서 약속했던 그 선언의 정신이 이어져서 남북이 평화 속에서 살수 있도록 남과 북 모두 6.15 정신으로 돌아갈 것을 제안드립니다.